안녕하세요. 조니 살롱 우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 테슬컷 시술 영상입니다. 테슬컷은 일자층 없는 단발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네이프라인 커트합니다. 아웃라인을 자릅니다. 기장을 설정해줍니다. 네이프 투너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두피 쪽으로 눌러주면서 커트합니다. 깔끔하게 라인 커트합니다. 그 다음 45도 각도로 들어서 커트에 디스커넥션을 줍니다. 이유는 네이프의 뭉치는 양을 줄이고 아웃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섹션은 아웃라인에 맞게 0도로 내려서 커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의 아웃라인보다 3mm 정도 길게 자라줍니다. 머리가 마르고 나면 기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도 같은 방식으로 3mm정도 길게 영도로 내려서 커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백부분 커트를 마무리합니다. 사이드 부분으로 갑니다. 카메라 앵글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편집했습니다. 사이드 부분 언더 쪽은 기장 설정 후 아웃라인은 뒷부분과 같은 라인으로 일자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사이드 부분은 디스커넥션 없이 일자로 커트합니다. 여기서도 3mm 정도 길게 커트하면서 진행합니다. 사이드 부분에도 수치 많은 고객님들은 디즈커넥션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패슬컷은 가벼워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사이드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합니다. 베이스 커트가 끝나고 질감 처리를 하면서 가벼움을 더해줍니다. 이너시닝으로 안쪽에서 숱을 쳐줍니다. 자연스러운 질감을 위해서 가위로 일일이 질감 처리합니다. 이너시닝에서 주의할 점은 탑 부분에서는 끝부분 위주로 질감 처리합니다. 질감 처리 후 드라이에서 스타일링 합니다. 이렇게 테슬컷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